안녕하십니까 수면모흡치료기 바이오가드를 개발한 청풍소장입니다 바이오가드가 이름을 달고 출시된 지가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네요 지금까지 바이오가드를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중간에 포기하신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과거에는 이렇게 생긴 제품을 썼었습니다 그것이 또 변화돼서 이런 제품으로 또 썼었죠 원리는 어쨌든 아래턱을 당겨서 기도를 열어주는 것인데 이 제품의 디자인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착용감과 부피감 오래 쓰신 분들의 피드백을 해보면 참 안타까운 점들이 있습니다 초기에 불편한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해서 편하게 쓸수 있게 효과를 잘볼수 있도록 세팅을 해드려야 되는데 오래전에 하신 분들은 그런 점이 좀 부족했었죠 그전에는 이제 만들어서 병원에 공급했었던 시스템인데 의사 선생님들이 이 바이오가드에 대한 충분한 원리와 그다음에 디테일한 관리 방법 이런 것들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장치를 착용하는 그런 방법만 알다 보니까 아주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케어가 잘안 되는 것도 사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들은 이런 불편한 문제를 병원에 호소했고 그런 부분이 저희에게 전달될 때는 바로 오지 않고 이렇게 거쳐서 오다 보니까 저희는 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문제를 모르고 대응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사용자들이 이런 불편을 겪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과거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제는 병원에서는 처방하고 저희에게 환자들을 보내서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지 대모로 바뀌었거든요 제가 직접 사용하실 분을 만나고 무조를 파악하고 그 사람의 표적화된 장치를 디자인해서 제공을 할수 있다 보니까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해졌죠 또 만의 하나라도 문제가 있는 것도 바로바로 바로 해결이 되니까 과거에 비교하면 지금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과거에 어떤 불편한 부분 때문에 불만이나 또는 사용을 포기했었던 분이 계신다면 지금 해보시면 훨씬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시스템일 때에도 어, 맞췄던 고객들이 지금도 잘 쓰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으시긴 해요 잘 됐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결국 개발자가 직접 케어를 해드리는 게 그렇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장치가 수만 명에게 사용되었었던 제품입니다 여기에서 좀더 발전을 하게 되는 게 부피감이거든요 일단 입안에 뭔가 꽉 차는 느낌 때문에 불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개선된 게 바로 앞니 부분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싹 없애버리니까 훨씬 더이 입술에 대한 부담, 치아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면서 편안하게 사용을 할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게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작지만 큰 변화가 했죠? 과거에 보면 상당히 안쪽까지 넓게 차지해서 입안에 이 부피가 컸었다면 지금은 이 내부 공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구강장치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보면 구강이 좁아요. 그리고 혀가 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혀의 공간을 어떻게 하면 더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만들어진 게 바로 4세대입니다. 이 4세대는 혀가 뒤로 밀려서 문제인데 혀가 있어야 될 앞쪽 공간 다 오픈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혀가 공간이 좁아짐으로 생기는 불편감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죠 그리고 착용감을 훨씬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형상기어 와이어라고 하는 소재를 추가해서 제품의 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착용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가벼워졌고요 과거의 제품에 비하면 사용자가 좀더 편리하고 편안하게 쓸수 있게끔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선된 부분이 뭐냐면 턱을 내밀어도 코골이가 남는 경우도 있고 너무 심한 경우에는 무흡이 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원인은 결국 턱을 내밀어도 혀의 유연성, 부피 이런 것 때문에 기도가 막히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턱만 당겨서는 한계가 있어서 고안한 게 바로 직접적으로 혀를 받쳐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혀가 넘어가서 기도를 콱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혀를 잡아주는 혀 지지대라고 하는 거를 추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이 소리나는 부분에 살짝 접촉을 해서 소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연극의 지지대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걸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아래턱을 당겨서 기도를 열어보는데 그걸로써 부족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의 원인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장치의 디자인을 적용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과거에 불편한 문제 때문에 사용을 포기하셨다거나 잘 쓰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저희에게 상담을 오셔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본인에게 최적화된 그런 장치를 제작을 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고요 훨씬 더 전문적으로 제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약제이기 때문에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주시면 예약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이오가드 개발자 청풍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